사람들이 어뭐 무슨 뭐 크로커시다 무슨 뭐시다 이렇게 말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지 저는 그냥 그사람한더올리겠습 같은.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직원 식당이 따로 있네요 누가 와서 해주고 가나요? 네 아침에 이모가 해주고 가세요 아 이렇게 직원들 여기서 먹겠끔네잘 돼있나요? 오잘 어, 돼있네요 어, 원장님이 혼자 몰래 와서 먹고 있어가지고 <웃음> 네, 따라 왔습니다 <웃음> 음 원래 이렇게 직원들 밥까지 다 챙기는 타일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안 하면 직원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거 요리해주시는 분이 이 근처에서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전에 왔다가 음.. 하시네 음. 원래 미용실이나 이런 샵들은 다 시켜서 먹잖아요 시켜서 먹든가 요기를 해서 주는 데가 있는데 먼저 오는 사람 은아니고 나중에 오는 사람 못 먹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시켜주요거기맛괜찮으시나요 음. 음. 어, 맛있네요 여기도 직원들이 제일 안 끓이겠네 요 자, 뭐.. 음. 직원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차가 이제 시죠 근데 예전보다 그나마 조금 좋아진 거는아 예전에 무조건 좋은 자리에 좋은 데 있었어야 되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음, 별도로 뭐 하고 있는 건 없죠? 예전는 SNS 없으면 은 진짜 손님이 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예전에는 그랬네요 진짜 머리 어디가 잘하냐 음. 물어봤는데 요새는 음. 인스이나 검색을, 검색을, 검색을 하니까 음.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걸로 홍보하지 않으면 절대 신고가 되지 않아요 코로나 진짜 이후로 아 이거 나도 그렇게될수 있구나 라는 걸 음. 너무 많이 깨달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모르니까샵 응. 비리스타 하는 거하고 몇 시간하고 집에서부터 고을 해보려고 근데 한번한 한 사람들은 와서 하겠더라고요. 정나 실력 끌리고 오셔서 저희는 그런 샵입니다 아. <웃음> <웃음> 저희 샵 직원들은 다들 손이 많고, 다들 진짜 잘 해요. 저희가 아침부터 와서 네. 원장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촬영을 했는데 어, 나름대로 힘드신 부분이 있었을 텐데 촬영 잘 해주셔서 요무고맙습니 아, 처음보다는 확실히 어색함이 좀줄었어요 아,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원래 저희가 자영업자 위주로 식당 위주로 술집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 어차피 또이 디자인 쪽도 머리 쪽도 하나의 또 자영업이니까 미용계쪽 네. 우리 원장님의 그 성공담이나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더 듣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요. 앞으로 이제 그 미용쪽이나 이런데 이제 진출하고 싶은 취직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좋은 말씀 하나만. 하나. 너무 뜻밖이지 갑자기 생각지 못한 질문이 날라 원래 질문은 생각지도 못한 걸 하는 아 겁니다 진짜 그 후배들한테 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다 꼭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일이고요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진짜 훌륭하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꾸준히 있다보면 꼭그 열심히가 들어가는데 열심히 하다보면 대신하지 않는 운동 같은 직업이라고 할수 그 미용 자르다가 손님 머리를 망쳤을 때는 어떻게 되세요? 일단 손님이 머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계속 사과하는 게 제일 중요커요드가 네. 마음에 안 든다고 라 하는 컴플레임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컴에서 많이 상했나 이런 컴플레임이 좀 많죠 그런 부분들은 클리닉 서비스는 게 아까 부원장님 머리 자르는데 보니까 빗을 딱 떨어뜨렸어요 네. 자연스럽게 다른 빗을 꺼내고안 떨어뜨린 척하에서 어. 하시더라고요 어. <웃음> 부원장님 좀 전에 빗을 <웃음> <빛을> 떨어뜨렸는데 가시지 <웃음> 않을지했더니 얼굴이 빨개요 어. <웃음> 굉장히 자연스럽게 딱 어. 넘기네요 <웃음> 와.. 그래서 아.. 많은 일을 겪었겠구나. 뭐, 우리도 식당 하다보면, 은 식당에서 뭐, 진상 손님, 캐시작이면 엄청 많이 오잖아요. 네, 그런 부분들을, 여기는 더 심할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식이야, 뭐, 먹어보고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데, 어린 한번 자르면,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예민한 게, 이렇게 롱웨어가 왔는데, 이제. 야와 <웃음> 야, 어쩜 이렇게 바뀌지? 아 이렇게 핸섬 가이가 근데 저는 의문이 있는 게왜둘다 아... 지머리를 해놨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최신 유행이 <웃음> 그러게요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야 감사합니다 <웃음> 30만원부터 5 0만원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하고 수익은 몇 배의 차이가 <웃음>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뭐, 가져갈 때도 있고 많이 가져갈 때도 있고 많이 가져갈 때 대비하면 은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,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그냥 아 죽자 안 보는 것만은 다행이다라고생각하고 어. 뭐, 저희 직원들이 이번 달에 좀 매출 좀 했다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나가는 월급만 7천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거를 이렇게 해서 해서 할수 있는 직원이 좀더 나올지 않네요 아까 백라고 하셨습니까? 네네네 어, 네. 30만 아, 그 30만원은 100개냐 50만원은 1 0 0개냐아그그 차이가, 그, 차이가 아, 있겠죠 네, 네. 네. 알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또 직원들하고 또 회식하신다고 하시 아, 어, 네 네. 유림상에 또 오신다고 어, 합니다 아 어. 어, 네네 요 전에 제가 유림상에 가서 먹어봤는데 그...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메뉴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맛있어서 너무 좋은 장소였어가지고 남자친구들한테서 가게 했으니까 <웃음> 알겠습니다. 이따가 뵙겠습니다. 아, 네. 리도 잘하지만 네, 네, 네. 센스가 있고 그다음에 네. 또 이런 청담동에서 이런 비주얼이 없는데. 아게 비주얼이 아니다. 감사합니다. 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금 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.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. 인터뷰를 따기가 너무 미안해요. 그리고 원장님을 다 무시하는 것 같아. <웃음> 원장님이 욕 먹을까 봐 어. 지금 인터뷰를 못 따고 있습니다. 요즘 직원들이 왕입니다 진짜. 많아요? 맡아 같아 일도 안 하고 노는 줄 알아. 이건 일인데. 도와주지 못하는 방에 와서 말 시킨다고 할까봐 참 못하겠어 너무 <웃음> 직원들 눈치 본다고? 아, 말을 맞아. 못 걸어요 지금 눈치 엄청 보여요 요새 오너가 오너예요 오너는 진짜 애들 뒷바라지 해주고 애들 눈치 보고 애들 비우 맞추느라고 진짜 하루가 다 가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요 예전 우리 오너들 진짜 진짜 살만했다 요새 오너는 진짜 힘든 것 같아 아니, 집에서도 튕기지 회사에서도 튕기지 그 결혼하고 나서 저는 기댈 데가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기댈 때는 유림 상리밖에 없는 거예요. <웃음> 나도 오늘 촬영하느라고 고생 <웃음> <교생> 많으셨습니다. <안> <웃음>